자 이번에는 자 우리 엑셀에 셀이라고 셀이라고 하는 특정 위치에 자 셀을 입력할 수 있는 데이터의 종류에 대해서 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셀에 입력할 수 있는 데이터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이 되는데요. 자 엑셀에 입력하는 여러 가지 데이터는 계산을 사용할 수 있느냐 또는 계산에 사용할 수 없느냐에 따라서 문자 데이터와 숫자 데이터로 구분을 하게 됩니다. 문자 데이터는 뭐 우리가 알고 있는 한글, 영어, 기타, 자, 다른 나라 언어들 그리고 특수기호 등이 문자 데이터에 해당이 되고요. 반면에 숫자 데이터는 뭐 아라비아 숫자, 분수, 날짜, 자, 시간 등이 포함이 됩니다. 자 셀에 이런 데이터를 입력하게 되면 문자 데이터는 기본적으로 아셀 기준으로 왼쪽 맞춤으로 정렬이 됩니다 그러니까 좌측 왼쪽 아, 정렬이 되고요자 숫자 데이터는 셀 기준으로 오른쪽 정렬이 됩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해볼까요 자 지금 엑셀은 특정 셀에는 각각의 이름이 존재한다고 라 지난주에 이야기 했었죠 자 지금 현재 제가 마우스로 클릭한 부분은 자 비열에 해당이 되고요 그리고 칠행, 칠행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 셀의 위치는 비열과, 치열이, 칠, 아, 비열과 칠행이 만난 셀 그래서 비열 칠행이라고 해서 이름 상자가 여기 보이시죠 자 비열 칠행에다가 숫자 1을 입력하고 숫자 1을 입력하고요자 여러분들 따라서 하세요 자, 오른쪽. 자, 이셀 오른쪽 하단에 보시면, 자, 뭐, 사각형은 아니지만, 자, 점이 하나 보이실 거예요. 자, 이 점을 마우스로 갖다 대면, 자, 마우스 포인터가 바뀌는 거 보이실 겁니다. 자, 이 포인터가 바뀌는 부분을 마우스로 클릭한 상태에서, 자, 비열, 자, 20행까지 한번 쭉 내려 보겠습니다. 자, 그대로 복사가 됩니다. 자 확인되셨나요? 자 그리고 복사가 되면서 오른쪽에 이상한 버튼 하나 나오죠 자 여기를 자동 채우기 옵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다시 한번 해볼까요? 자 이번에는 CL7행에다가 입력하겠습니다 자 CL7행에다가 숫자 다시 1을 입력하시고요 자 이번에는 자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자 왼손으로 컨트롤 키를 누릅니다 자 그리고 오른쪽 마우스로는 자, 동 채우기. 자, 이 검색 검색점에다 마우스 포인터를 갖다 대면 자, 마우스 포인터가 바뀌고요. 그 상태에서 시열 20행까지 쭉 내리겠습니다. 자, 어떻게 됩니까? 자, 규칙적으로 숫자 1씩 증가되신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자동 채우기 옵션 기능을 활용한 겁니다. 자 우리 옵션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자동채우기 옵션을 클릭하시게 되면 자 이런 자 명령들이 있네요 첫 번째 셀 복사 연속 데이터 채우기 서식만 채우기 그리고 서식 없이 채우기 빠른 채우기 있습니다 즉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자동채우기 옵션을 쭉 내리시게 되면 연속 데이터가 채워지는 거죠 자 컨트롤 키를 누르지 않은 상태에서 자이 자동체기 옵션으로 쭉 내리시게 되면 그냥 셀 복사가 되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자 D열 7행에다가 숫자 1을 입력했고요자 D열 8행에다가 숫자 3을 입력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자 D열 7행과 D열 8행을 마우스로 쭉 드래그해서 자 두개의 셀을 선택합니다 자 두개의 셀을 선택한 상태에서 자 오른쪽 하단 자, 자동 채우기 옵션을 누르시고요, 그대로 마우스로 쭉 내리시게 되면, 쭉 내리시게 되면, 어떻게 돼요? 예, 이식 증가돼서, 자, 이 채워지는, 채워지는 부분을 확인하실 수 있게 됩니다. 자, 자동 채우기 옵션은 디폴트로, 어, 일정한 규칙에 맞게 증가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복, 그냥, 그냥 복사만 할 거냐, 아니면 증가할 거냐, 연속 데이터를 채울 거냐, 아니면 서식만 채울 거냐를 결정하게 되는데요. 어... 자 C열에 입력했었던 것처럼 자 1만 선택하고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연속 데이터를 채우시게 되면 일씩 증가하는 거고요. D열 7행은 1, D열 8행은 제가 3을 입력했고 이두 가지의 셀을 선택한 상태에서 내렸기 때문에 1과 3에서 위 어떤 규칙을 찾는 거예요. 아 2가 증가됐구나. 자 이것을 찾아서 그 밑에 2씩 증가하는 값으로 자, 채워지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게 됩니다. 자2열 7행에 가볼게요 자2열 7행에는 자 1월 이라고 입력해 보겠습니다 1월 자 그리고 자동채우기 옵션으로 밑으로 쭉 내려보겠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그리고 밑으로 쭉 내려지죠 자 얘도 자동채우기 옵션으로 연속 데이터를 채웠습니다 자 월요일 한번 해보겠습니다 월요일 입력하시고 마찬가지로 자동채우기 옵션으로 f 열2 0펜까지 내려 볼게요 자 월화수목금토 1 그리고 다시 월요일부터 채워지는거 확인했습니다 자 이번 영어 한번 해볼까요 자 제뉴얼이 할때젠 음. 앞에 세글자만 입력했습니다 자 그리고 자동채우기 옵션으로 쭉 내렸더니 어떻게 됩니까 제뉴얼이 페브러리 마취 May, June, July, August September, October, November December까지 자동 증가되는거 확인하십니다 자 HR의, HR 실행에다가 자 똑같이 January 자, 1월을 자다 입력했습니다 자 이것을 자동채우기 옵션으로 쭉 내렸습니다 어떻게 돼요? 증가되시는거 보이시죠 자 자동채우기 옵션은 기본적으로 네, 기본적으로 자, 동일한 규칙에 따라서 증가하는 자, 자동 채우기 옵션이었습니다. 자, 지금까지 입력하신 거 보면 자, 차이점 여러분들 혹시 보세요. 자, 지금 B열에 입력한 거, C열에 입력한 거, 그리고 D열에 입력한 거. 자, 이세 가지 영역은 자, 셀 기준으로 지금 어디 쪽에 정렬이 됐습니까? 자, 현재 이셀 기준에 왼쪽 정렬됐나요? 오른쪽 정렬됐나요? 자, 오른쪽에 정렬됐죠. 자, B열 7행부터 D열 20행까지는 다 오른쪽에 정렬됐습니다. 아, 오른쪽에 정렬됐다는 얘기는, 아, 계산할 수 있는 데이터구나. 그래서 숫자 데이터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오른쪽에 정렬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E열부터 H열까지는 자셀 기준으로 왼쪽에 정렬 됐잖아요 왼쪽 맞춤 됐죠 그쵸 렇 아, 이것들은 아, 계산할 수 없는 데이터 즉 아, 문자 데이터 이기 때문에 자 왼쪽 맞춤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문자들도 자동 증가가 됐어요 자 예를 들어서요 저는 국어 이거 말고 자 A 한번 입력해 볼까요? A 자 A 데이터를 입력하고 자동 체기 옵션으로 내리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복사가 됩니다. 자제 아, 열에다가 다시 A 자 입력하고 이번에는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쭉 내려봤어요. 그래도 어떻게 돼요? 복사가 됩니다. 즉 우리는 알파벳이 A 다음에 B, C, D가 있지만 엑셀에서는 음. 그냥 a 만 입력하고 자동 증가 될수 있도록 사용자 목록에는 추가가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나는 a 자만 입력하고 자동 채우기 옵션으로 내렸을 때 알파벳 형식대로 b c d e f g 이렇게 자동 증가를 하고 싶다 그럴 경우에는 자이 알파벳 순서를 사용자 지정 목록에 추가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하나 더 해볼까요? 자, 국어, 국어, 영어, 수학, 과학, 체육. 자, 이 다섯 과목을, 다섯 과목을 자동채우기 옵션으로 그대로 내리고 싶어요. 자, 예를 들어서 국어 입력하시고요. 자동채우기 옵션으로 쭉 내렸을 때 그냥 국어 복사만 되잖아. 왜? 국어 다음에 영어가 오고, 영어 다음에 수학이 오고, 수학, 과학, 체육. 자, 이러한 순서대로 현재 사용자 지정 목록에 추가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동 증가가 되지 않은 겁니다. 자, 그러면, 자, 이두 가지를 알파벳 순서, 그리고 국어, 영어, 수학, 과학, 체육 이 순서대로 사용자 지정 목록에 추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용자 지정 목록은 어디 있냐면, 자, 엑셀의 옵션 화면에 있습니다. 자 엑셀 옵션은 어디 에 있냐면 자 우리 기본 탭 중에 파일 탭을 누르시고요 파일 탭 클릭 그리고 왼쪽 하단에 보시면 옵션 이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자 옵션 클릭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엑셀 옵션 이라고 하는 자 대화 상자가 나타나는 거 보시죠 자 왼쪽에 여러가지 범주들이 있습니다 카테고리가 있습니다 뭐 일반에 관련된 거자 수식에 관련된 설정하는 부분 데이터 언어 교정이 있고요. 자, 저장, 언어 접근성, 고급이 그리고 밑에 우리 아까 했던 빠른 실행 도구모 추가하는 것까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사용자 지정 목록을 추가하려면 자 왼쪽 고급 범주를 선택하시고 오른쪽에 자이 스크롤바를 내리시게 되면 쭉 내리시게 되면 자 하단 부분에 뭐가 있냐면 사용자 지정 목록 편집이 있습니다. 자, 얘를 클릭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사용자 지정 목록이라는 대화 상자가 나타나고요. 자 왼쪽에 보시면 Sun, Mon, Tuesday, Wednesday, Thursday라고 하는 자세 글자로 아 먼저 지정돼 있는 거 보이시죠? 자 Sun, Day, Monday, Tuesday, Wednesday 다 그대로 지정돼 있고요. 순서대로 지금 지정돼 있는 겁니다. 그 January, February, March, April, May, June. 자, 이렇게 또 지정되어 있고요. 자, 1월 다음에 월요일, 월요일 다음에 화요일, 화요일 다음에 수요일. 자, 지정되어 있고, 그쵸? 자, 1월, 2월, 3월, 뭐 1, 4분기, 2, 4분기, 3, 4분기, 4, 4분기, 그리고 뭐 자축, 임묘 진사, 오미, 신인현 수레, 자, 이런 것들이 지금 등록되어 있기 때문에, 자, 이런 것들만 자동체육이 옵션하게 되면 그대로 증가되는 거예요. 자 여기에 없는 것을 추가하겠다 아까처럼 a 입력하고 자동채우기 옵션으로 내렸을 때 알파벳 처럼 a 다음에 b 가고 오 b 가 b 다음에 c 가 오게끔 할 수, 하고 싶다 자 그럴 때는 자 그럴 때는요 오른쪽에 자, 자 왼쪽에 새 목록을 클릭하시고요 오른쪽 목록 항목에다가 자 a 입력 a 엔터 b 엔터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G까지 입력했습니다 자 이것을 목록 항목에 쭉 입력하시고 옆에 추가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 음, 여기 왼쪽에 들어갔죠 그렇죠? 자 하나 더 추가하겠습니다 새 목록 클릭하시고요 이번에는 국어 다음에 국어 다음에 영어가 오고 영어 다음에 수학이 오고 수학 다음에 과학 그 다음에 체육이 오게끔 자동 증가하겠습니다 추가 버튼 누르시고요 왼쪽에 추가된 거 확인하시고 맨 밑에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자 그리고 엑셀 옵션에서 확인 버튼 누르시고요 해보겠습니다 자 N열 실행에다가 알파벳 A자를 입력하시고요 자동채우기 옵션으로 그대로 쭉 내려보겠습니다 A, B, C, D, E, F, G, 쭉 알파벳 증가 되시는 거 보이시죠 자 국어 입력하시고요 국어 입력하시고 자동채우기 옵션 버튼을 클릭해서 쭉 내리시게 되면 국어영어수학과학체육 국어영어수학과학체육 증가 되시는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사용자 지정 목록에 추가를 하시게 되면 자동 증가할 수 있다란 얘기죠 자 그리고 이어서 자 문자 데이터는 자 기본적으로 왼쪽에 정렬된다고 라 했습니다. 자 지금 2열 7행부터 자 5열 20행까지 다 왼쪽에 정렬됐네요. 그쵸? 하나의 각각의 셀 기준으로 왼쪽 정렬됐습니다. 이것들은 다 뭐라고요? 문자 데이터입니다. 문자 데이터 자 그럼 숫자 데이터는 어떤 것들이 있느냐 자 숫자 데이터 한번 넣어볼게요. 자 우리는 아까 아라비아 숫자 아, 오른쪽에 정렬되는 거 확인했죠? 자, PR 7행에다가 PR 7행에다가 PR 7행에다가 날짜 한번 입력해 볼까요? 날짜. 자, 엑셀에서는 날짜를 입력할 수 있는 기호가 있습니다. 자, 오늘이 며칠인가요? 9월 14일입니다. 자, 9 14를 입력해 보시게 되면 자, 마이너스. 자, 뺄셈 연산 기호잖아요. 자 그런데 엑셀에서는 9 마이너스 14를 하시게 되면 엔터 쳐보세요 예, 9월 14일이 나타납니다 자 엑셀에서는 계산을 하겠다 계산을 하기 위해서는 앞에 자, 등호가 들어가야 됩니다 등호 없이 마이너스 기호를 사용하시게 되면, 자, 계산을 하겠다라는 수식으로 이해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날짜로 표시해주는 기호이구나라고, 자, 인식을 한다라는 거죠. 자, 다시 한 번. 9월 10, 9-15를 하시게 되면, 어떻게 돼요? 9월 15일이 됩니다. 자, 9월 15일에다가, 자, 마우스 오른쪽 버튼, 어, 자동 채우기 옵션을 클릭하시고 쭉 내리시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날짜 증가되죠. 자 확인되셨나요 자 그리고 각각 셀 기준으로 왼쪽 정렬 이에요 오른쪽 정렬 이에요 오른쪽 정렬 됐습니다 자 됐죠 자 이번에는 날짜를 표시하는 또 다른 방법입니다 자9 나누기 자14를 하겠습니다 자 슬래시 기호는 우리 사칭 연산에서는 나눗셈 으로 표현되죠 자 마찬가지로 앞에 자등 호로 시작했으면 등호로 시작하게 되면 9 나누, 나누기 14로 이해를 할 텐데 앞에 등호를 뺐기 때문에 계산을 하는 수식이 아니라 날짜를 표현하는 슬래시 기호로 인식한다는 거죠. 엔터 쳐볼까요? 네, 9월 14일이 됩니다. 다시 9 슬래시 15로 하게 되면 9월 15일이 되는 거죠. 자 이것도 자동채우기 옵션으로 쭉 내리시게 되면 자동 증가 되시는거 보이십니다 아 엑셀에서 엑셀에서 마이너스 기호와 나눗셈 기호는 날짜를 표시해주는 기호이구나 라는 것을 확인하죠 근데 반면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등호 입력하고 9 마이너스 14를 하시게 되면 이거는 계산을 하란 뜻입니다 엔터치게 되면 마이너스 5가 나와요 자 등호 입력하고 9 마이너스 어, 이번에 15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마이너스 6이란 결과값이 나옵니다 자 차이점 아시겠나요 자 여기는 그냥 아, 9 마이너스 1 4를한거고요 여기에는 등호 9 마이너스 1 4를 한겁니다 마찬가지로요 자 등호 입력하고 9 나누기 14를 하시게 되면 14를 하시게 되면 자 뭔가요 14를 하시게 되면 나눗셈 연산이 계산이 돼요 자 시간 계산해 볼까요 자 시간은 자 현재 시간 예를 들어서 9시 10분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0 9시자 콜론 10이라고 입력했을 때자 시간으로 표시되는 겁니다 아 엑셀에서 시간을 표시해 주려면, 어떤 개로 사용한다? 예. 네, 콜론을 쓴다 라는 얘기입니다. 콜론. 그러면 시간으로 출력되는 거죠. 콜론. 자, 현재 10시 10분. 11시 10분. 자, 되셨나요? 자, 그러면 이번 분수 한번 입력해 보겠습니다. 엑셀에서 분수는 어떻게 입력하냐면, 분수는 앞에 0을 입력하시고요. 1 슬래시 3을 하시게 되면 엔터 쳤을 때 3분의 1로 나타나죠. 아, 엑셀에서 분수를 표현하려면 어떻게 한다고요? 숫자 0을 입력하시고요. 그한칸 띄운 다음에 자, 3분의 1을 입력하시게 되면 분수로 표현된다. 자, 0 입력하시고 1분의 1 4 1 슬래시 4하게 되면 4분의 1 자0 입력하시고 1 슬래시 10 하게 되면 10분의 1 자, 표시되는 거 보이십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자 P열, Q열, R열, S열 보시게 되면 지금 엑셀 기준으로 왼쪽 정렬입니까? 오른쪽 정렬입니까? 오른쪽이잖아요 그쵸? 아 날짜와 시간과 분수와 이런 것들은 다 숫자 데이터이고 계산할 수 있는 데이터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오른쪽에 정렬되는구나, 라고 확인될 수 있습니다. 자, 단축키 하나 알아볼까요? 자, 우리가 지금, 아 날짜와, 어, 현재 시각을, 어, 잠깐 얘기했었으니까, 자, 날짜를 표시해주는 단축키가 있습니다. 뭘까요? 자, 컨트롤과, 컨트롤과, 자, 세미콜론 기호를 동시에 누르시게 되면, 자 현재 날짜가 출력되시죠 자 다시 자 현재 날짜를 출력해주는 단축키가 뭐라고요 네, 컨트롤 플러스 세미콜론을 같이 누르게 되면 음, 현재 날짜를 출력해줍니다 다시 한번 컨트롤 세미콜론 9월 14일 자 그럼 현재 시각을 출력해주는 자 현재 시각을 출력해주는 단축키가 있습니다 뭘까요 컨트롤 시프트 세미콜론 자 현재 오후 12시 19분이라는거 보이시죠 다시 컨트롤 컨트롤 플러스 시프트 플러스 세미콜론 을 누르시게 되면 "아, 현재 시각을 출력해주는 단축키구나" 라는 것을 자 우리가 알아볼 수 있게 됩니다.